네. 2023학년도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화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죠? 그러니까 아직 1컷이 대충 얼마로 예상되어 있는지 쌤이 지금 사이트에서 뭐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그냥 40 후반 되지 않을까. 근데, 아, 모르겠네요. 이제 이게 고3의 현역들만 시험 받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중간고사라는 변수가 하나 껴있거든. 그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일면 이주일? 있다가 시험 본 거라서 감이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시험 문제를 냈나? 음,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4월 달에 시험을 봐가지고 중간고사 전이었기 때문에 4월 경기도도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5월 달에 중간고사 이후로 시험을 보는 바람에, 그거를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감안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난이도가 나아졌다는 건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통 킬러로 나오는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중화 반응, 요두 가지가 난이 문제 유형이 조금 약간 이전 형태, 기존에 많이 나오던 형태. 그러니까 그게 좀 쉬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간에 2, 3페이지에 걸쳐있는 중킬러급에서도 그렇게 힘을 꽉 하고 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따라서, 음, 현재 시점에서 1컷이 만약에 조금 예상보다 40 후반이 아니고 40한초 중반? 돼 있다면, 아, 현재 그 중간고사 때문에 감이 떨어진 현역들로, 현역들이 이제 시험을 본과목이라서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마 이게 수능급이다라고 치면 거의, 그것이 한47 이상? 47, 48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빨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지금, 뭐, N수 하고 있는, 재수나 삼수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 시험 문제를 풀면, 30분 내로 아마 다 풀었겠죠? 여튼, 그, 내가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 쉬우니까 풀, 안 풀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문제마다 보면서, 음, 그냥 복사, 복습한다. 이성 형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 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한번 문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고사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났다고 아유유하지 말고 요 정도급은 여러분들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그 사이에 잊었던 감들 또 개념들 그리고 실수라든지 이런 걸 금방 올릴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는 꽤나 괜찮은 문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난이도를 있던 많은 거 올려놓고 막1컷을막확 낮추는 것 보단 자 우리 3주 후에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적절한 난이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현역들한테는요. 여튼간에 여기 일단 실전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뭐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항상 수능에도 마찬가지지만 첫 페이지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 봐서 그리고 뭐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였나? 기니디 뭐 하나 잘못 봐서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첫 페이지, 화원은 첫 페이지에서 실수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2번 문제가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없거든 그런데 그전에는, 어머? 하고, 내가 왜 틀렸지? 하고,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 그 외에는 뭐, 첫 페이지에서 저 함정 팔 만한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 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4페이지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4페이지를 풀 만한 만큼의 시간 안 배를 못 해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거든. 따라서 2, 3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속도감 있게 쭉 달려주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내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못 달렸다면 남은 3주 동안 6월 평가원까지는 샘이 지금부터 말하는 문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내가 개념학습이 끝나고 꾸역꾸역 문제는 풀 수는 있어.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하는 친구들은 샘이 말하는 문항들. 음, 여기서 9번부터 주이에요 그래서 9번, 10번, 11번, 그리고 12번 점프해서 14, 15, 16, 17번은 쌤이 수업 때 문제풀이법들 쭉 한번 정리해 줬잖아, 그렇지? 그거 한번 더 복습 쭉 하면서 그 여, 요 쌤이 지금 부른 문제들은 다른 친구들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 한 배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 한 문항당 기본 30초에서 길면 막 1분 이상까지도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꾸역꾸역 할수 있어 근데 시간 한 배는 안돼 이런 친구들은 요 문항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앞서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던 교재 있잖아요. 가장 기출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문항들을 또 반복적으로 학습해가지고 그 빨리 푸는 연습들, 뭐 스킬들 이런 거를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꾸역꾸역이라도 안 풀린다. 공부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아직 수능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요 부분들을 일단 내가 속도를 떠나서 정확하게 푼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기출문항들 한문항 한문항 소중하게 해서 몇 번씩 반복하라고. 알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시중에 문제집 이런 거 하지 말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급한대로 기출문제만 한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리라고. 하나의 문제를 네 다섯 번 풀고 지우고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감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속도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붙게 된다고 알겠지? 여튼간에 이렇게 하고 좀더 이제 4월 4월 모의고사까지는 특별히 평가할 건 없고요. 적어도 이제 6월 평가원 정도는 봐줘야지. 아 시험이 어땠고 하고 이제 총평을 할게 있죠. 그래서 4월 모평은 이야기는 이걸로 출이고 일반부터 가볍게 휘리릭. 하고니까 달려 보자고. 응. 그 발열 흡열에 대해서 물은 것이 뭐. 그런데 이제 작년 수능하고도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의 유용성과 발열 흡별을 합친 문제야. 그뭐둘다 쉽다 보니까 아예 한 문제로 붙여 놓은 것 같아. 그래서 1번 문제는 메테인은 그 가정연 연료니까 뭐 연소 연 반응은 발열이잖아.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게 기억.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온 아세트산. 그 탄소화합물에서 산부터쓰니까 애만 산성. 나머지는 뭐 탄소화합물의 나머지는 예 중성으로 취급하면 된다라고 했지.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니온은 산성 수용이 된다. 맞지 뭐. 다음에 틱은 탄소화합물인지 탄화수소인지 구분을 조금 하시고 탄소화합물이면 기인이 전부 다 포함. 만약에 보기가 탄화수소냐고 뭐 탄화수소냐 물어보면 기억만 된다. 그 정도 반응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묻는 유형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기이디가다 그 맞는 말이야. 다음 갈게. 자, 이 2번을 니들이 조금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A2하고 B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반응 전에 기체가 얼마 있냐? 그거 묻는 거야. 뭐 이걸 가지고 내가 화학 반응식을 주구장창 쭉쓸 수도 있겠지만, 화학 반응식 쓰면 뭐 A2 더하기 B2가 뭐 만들어졌지? AB3네. 그래서 식을 막쫙 쓰시고, 느낌상 합법법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 되죠. 그런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어떻게 맞췄지? 그래, 원자 수가 같은 걸로 맞췄잖아. 따라서 이게 반응 후면 반응 후나 반응 전이나 원자수는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반응 전에는 그냥 화학 반응을 쓸 필요 없이 A2하고 B2가 있다면서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A의 개수, B의 개수 똑같이 맞춰버리면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너세 덩어리. 다음에 B는 3, 3이니까 여섯 개 있으니까 너세 덩어리. 따라서 반응 전에는 A2와 B2가 세 덩어리씩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행여나 5번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첫 번째 내가 저기에서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냐야. 그러니까 얘는 온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없으면 되나? 아보가드로 법칙, 그렇지 기체의 경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같잖아요. 실린더니까 압력 같거든.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비가 바로 뭐 몰수비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린더 속 기체 V미리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 기체 V미리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 그런데 이 V미리가 기체 분자수거든. 그러면 전체 몇 덩어리 있지? 하나, 둘, 셋, 넷, 어, 어네 개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때 부피를 개수로 확 바꿔놓고 계산했었잖아. 따라서 아, V미리에 네 덩어리 있어. 그럼 밑에도 똑같이 부위밀이니까 네 덩어리 찾으라 이거죠. 그럼 밑에 보기 에서네 덩어리, 두 덩어리니까 날리고, 세 개니까 날리고, 네 개니까 패스. 애도 네 개니까 패스. 애는 여섯 개니까 날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3번하고 4번이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비율이 달라. 애는 A2와 B2가 3대1로 있고, 애는 1대1이거든. 근데 반응 전에 A2하고 B2가 3, 3에서 1대1로 있었거든. 그렇지? 1대1이니까 3번은 나갈이 되고 4번이 답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그이 2번 문제는 아보가도로 법칙에 따라서 전체 기체개수가몇 개냐 저기도 V고 여기도 V니까 4덩어리면 4덩어리 4동우리 써줘야지 만약에 이게 2V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되지? 2V면 8개짜리 찾으면 되고 애가 2분의 V, 2분의 V 쓰여있으면 2덩어리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해할 수 있냐 그내용인 거고 두 번째 n은 조금 주의할 것이 용액에서 그러니까 음, V밀리당 V밀리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라는 건 V밀리당 기체 분자 수거든 따라서 n은 피분의 분자 수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n 가 기체일 때에는 기체일 때는 분자 수하고 부피, 분자 수와 부피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 값이 부피 분의 분자 수가 일정해야 돼. 단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기체일 때에는 말이지. 그런데 용액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용액의 경우에는 문제 자주에 잘 살펴보면 용액의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두거든.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요값 자체가 분자 수 또는 몰롱도야몰롱도 그래서 이제 사실 요 형태 문제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처음 나온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아, 기억이 안 난다. 찾아볼 걸한몇년 전에 이전 교과서에서 몇년 전에 이 비슷한 형태가 하나 있었거든. 오케이 꽤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체에 대해서 조용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데 그 서울시 교육청 문제에서는 용액에 대해서 나왔었다니까. 그 용액에 대해서 부피에 대한 분자수, 입자수 해가지고 몰롱도 묻는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이것만 알면 풀수 있는데 나중에 야 부위밀에 들어있는 입자수라고 하면 어 기체는 아보가도로 법칙 적용해서 부피가 개수야.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용액은 아 부위밀에 들어있는 입자수? 그게 바로 몰롱도야. 몰롱도. 그래서 몰롱도비가 얼마인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도 이렇 자, 화학 결합 모형을 통해서 각 원소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뭐 쉽잖아. 그래서 A는 뭐 공유 결합이니까 하나니꺼 네 하나의 네거 하면 어, 전자 몇개있니 여덟 개 있니? 8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또는 이 주기 응, 공유 결합 두개 하고 있으니까 응, 비공유 두 쌍에. 그래서 A는 산소, B는 삼 주기다. 플로리나냐? Cl. 그래서 o c l 2가 되는 거고, N은 뭐리니까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지. N은 산소고 이게 Cl인데 하나 하나 붙었거든. 자 그러면 시엘은 하나니까 하나니까 해서 CL이 맞아. 그런데 산소의 경우 원래보다 전자가 한개더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한 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small m은 1 되는 거고 그래서 m은 1이니까 야1 플러스네. 원래대로 하려면 한 개를 더해. 헬륨 위치에서 한 개를 더하면 되니까 너는 리튬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이거 찾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기억.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통하는게 금속밖에 없잖아? 그래서 C가 금속이니까 C가 AB2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은 A2의 공유전자쌍수 산소니까 산소는 O2. 이중결합하잖아. 따라서 공유전자쌍수는이다 니은도 맞고. 다음에 디귿, 스몰 M은 1이다. 저걸로 푸시는 거지. 그래서 화학결합 모형에서 각 원소를 찾을 수만 있으면 돼. 음. 다음. 너무 쉽죠? <웃음> 그치?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냐 하는 거니까 게다가 뭐 비공유도 묻지도 않았어.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비공유를 안 그려주기 때문에 가끔 그걸 헷갈려나 하고 빼먹어라 하고 이제 묻기도 하는데 그것도 없어. 기억 보기는 이중 결합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지 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하고디귿 정도는 있겠다. 그러니까 니은은 결합의 극성을 물은 거고 디귿은 분자 전체의 극성을 물은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여기에서는 같은 것끼리, 같은 원자끼리 붙은 게 없으니까 모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그게 니은 만든 거고요. 다음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건 무극성 분자냐 묻는 것이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또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극성 분자의 조건 뭐 있어? 중심에 비공유가 있든지 근데 비공유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중심 주변에 붙어 있는 원자의 종류가 같든지, 같은 게붙었으 아니, 다르든지. 그럼 같은 게 붙었으니까, 패스. 그러면 극성분자 조건에 맞는 게 없으니까, 쟤는 뭐, 무극성분자.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무극성인 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무극성분자다. 니연도 맞죠. 그래서 답은 니연하고 티격되는 거예요. 다음. 5번은, 그, 바닥상태 원자 X하고 Y인데, 음, 응, XY가 같은 주기래요. 그러니까, 1주기면, 2주기면, 3주기면, 뭐, 등등 둥둥둥 있겠죠, 뭐, 둥둥 해서. 그런데 같은 주기 원소면, 1주기면 S오비탈 하 1, S오비탈 전자 하나 둘. 2주기면 S오비탈 2, S오비탈 전자수 3, 4. 3주기면 S오비탈 3, 그리고 S오비탈 전자수는 5, 6개.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주기인데, 부양자 수가 0인 건 S오비탈이거든.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X가 Y의 두 배라는 거야. 그럼 두배 관계에 있는 건뭐 있니? 1, 2하고, 또 2, 4하고, 또 3, 6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같은 주기라고 돼 있거든. 그럼 같은 주기면 S오비탈 전자수가 1, 2한개 차이, 2, 3, 4한개 차이, 5, 6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두 개, 세개 차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은는 1, 2, 몇 주기? 1주기 1주기에서 X가 Y의 2배니까 Y는 수소, X는 헬륨 그래가지고 XY 찾고 원자번호 쓰라 이거죠 그래서 Y는 수소니까 원자번호 1번 X는 헬륨이니까 원자번호 2번 해서 답은 그렇지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도 음, 특별히 함정파거나 아 2번 문제 앞에 빼고는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5번도 그냥 하시면 되지 다음. 6번 문제는 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느냐. 그치? 뭐 이게 뭐 여기다가 대충 겹쳐서 그리면 산소는 이렇게 구분형이고 N은 정사면체고 N은 손, 산소랑 손두개 잡고 수소 두개 잡은 거고 N은 단일의 삼중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일직선 구조로. 그치?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저기에 안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옆에다가 아직까지 그런 친구는 없겠지? 여기에다가 막 H2 하나씩 예쁘게 다 그리는 친구 시간 내로 못 푸는 거야.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머릿속에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직선형인가 아니요. 애가 직선이니까 너는 패스라는 것이 그치? 애는 찾아야 되고 다중결합이 있냐? 다중결합이 있대. 애는 단일 단일만 돼 있으니까. 어아 다중결합이 있대. 직선은 아니고 다중결합이 어 그러면 애도 애도 아닌 것이 그치? 그러면 이 T차가 생각하는 건 뭐? 예 라는 거야 CH2 그러면 이제 가로 적절한 거 가는 예스거든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 어, 극성 분자인가요? 예 극성이잖아 예스 맞죠 그 다음에 중심에 비공유 있나요? 중심에 탄소 비공유 없잖아 그래서 N은 NO 틀린 거지 T차는 예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평면에 있냐? 예 평면에 있잖아 그럼 예 예스 맞지 그래서. 보기에서 가로석 전환한 건, 그래, 기억하고, 티그시다. 분자구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분자구조 알고 있냐? 하는 질문이 6번이야. 다음. 앞선 문제는 이제 화학결합 모형인데, 얘는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쓴 거지.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만 썼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만 썼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 괜히 밖에 것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자, 1, 2주기 모서라고 돼 있지? 그럼 1, 2주기 원소인데, 자, 에, 바깥쪽부터 하자고. 손 하나 잡았잖아. 너 수소야. 그치? X는 수소. 그리고 플러스니까, 이대로 보면,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15조. 그럼 2주기니까 질소 형태인데, 플러스. 전자 한개더더 더 해주라고. 그럼 더 해줘야 되니까, 얘는 뭐? 산소가 되지. 그래서 얘는 H3O 플러스. 그래서 Y는 산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X는 수소인데, Z는 손네개 잡았잖아? 그러면 14족이고, 2주기에서 14족이니까 CH4. Z는 탄소. 그리고 Y는 산소. 이렇게 되는 거지 만 1, 2주기라는 건. 그래서 기억, Y는 산소니까, 원자가 전자수 6, 16족이니까 6. 맞죠? 다, 니은보기는 좀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X3, Y1 플러스에 있는 전자의 양이니까 괜히 이것만 세거든. 아니지. N은 가장 바깥껍질만 써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전자의 양은 음, 이 안쪽 껍질도 계산을 해 줘야 돼. 또는 애가 1플러스니까 이 얘기는 뭐 전자 개수보다 양성자 수가 한개더 많다 이거거든. 그럼 양성자 몇 개니? 일자리 세개니까 3에다가. 애 원자번호 8번이니까 8. 그럼 현재 여기에 양성자는 11개가 있거든. 그런데 1플러스니까 플러스가 한개더 많아, 전자보다. 그럼 전자는 몇 개? 10개.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되고. 따라서 니 니은 보기는 8몰이 아니고 몇몰? 10몰이다. 됐죠? 다음에 ㄷ. 2이녀석의 결합감은 90도 아닌 거 알죠? 1 0 9 5도 그래서 ㄷ은 땡.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다 풀고 틀린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있다면 ㄴ이겠죠. 설마 y를 질소라 쓴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예, 동적평형인데, 동적, 뭐, 어, 상평형에선, 자, 증발속도, 온도와 관계되어 있다, 1번. 다음에 양이 일정하다, 그럼 평형이다, 2번. 그러면 응축과 증발속도가 같은데, 응축속도는, 어, 단위부피당 수증기 몰수에 비례한다, 3번. 이세 가지만 순서대로 잘 잡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는 온도는 일정하게 뒀다고.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한 거지. 체크해 놓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인데기역값 10. ET부터는 B, B로 같아. 이번 해결됐네. 평형이야. 그럼 이때는 평형이 아닌 거거든. 오케이? 여기 추단한내 ET에서 평형됐다고. 그런데 A가 B보다 커? 무언가 줄었어. 그럼 맨첫 번째 내가 물만 넣었으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하거든. 온도. 근데 물만 넣었으니까 응축 속도는 그렇지. 증발보다는 을실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평형이 됐다는 건두 개의 속도가 같아져야 되거든. 그럼 온도가 일정하니까 n은 안 변해. 그럼 두개의 속도가 같아지려면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응축 속도는 증가한다고. 그러면 증발이 훨씬 더잘 되니까 물의 양은 감소할 거고. 그리고 증발이 훨씬 더잘 되니까 수증기의 양은 증가할 거고. 그럼, 기억으로 맞는 거? 기억이 뭐야? 감소했잖아. 그럼, 기니뒤에서그 값이 감소하는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럼 답은, 예, 기억 하나밖에 없지. 간단하지 뭐. 개념만 잡으면 알수 있는 건. 예, 요걸로 8번 넘어갑니다. 9번 가자. 자, 이제부터 우리 9번부터 쩔쩔쩔, 뒤에 13번 빼고 9번부터 17번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다, 다, 다, 다, 다 달려줘야 돼. 여기에서 옆에 친구들하고, 그렇지. 마지막 페이지를 풀수 있는 시간 안배, 그 여유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제 9번부터 들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애들이 뭐 계산 쪽에서만 빨리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2단원과 3단원, 특히 2단원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야, 내야 되 부분들이 있잖아. 주기적 성질이라든지, 전자배치라든지, 그치? 거기에서 9번 문제가 바로 그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거야. 전자배치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일단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인데, 좀 익숙한 친구는 여기에다 쓰면서 하면 되고, 쌤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써가시고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그치? 왜 살짝 위에 썼는지는 알지. 이 3주기고 2주기니까. 짠! 되죠? 거기에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아마 내 생각에, 요거 아마 실수를 좀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왼쪽은 금속을 쓰고, 오른쪽은 비금속. 주결표대로 보면, 이쪽은 금속이고, 이쪽 비금속이거든? 그럼 통상적으로 내가 그, 같은, 줄이랑 같은 줄이라는, 같은 축이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P 오비탈 전자수는 이쪽이 더 많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애는 같은 주기가 아니거든. 같은 주기가 아니고 애는 2주기고 애는 3주기고, 피오비탈 전자수가 4개, 5개, 애들은 6개거든. 따라서 피오비탈 전자수는 애들이 많고, 애들은 피오비탈 전자수가 같은 거지. 근데 행연나아 이건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 피오비탈은 그냥 애가 많겠지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자마자, 어, 어 이쪽이니까, 뭐 산소 플루오린이 피오비탈 전자수가 더 많아. 그럼 네가 더 많으니까 네가 뭐 W 있겠구나.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이런 실수는 노트에다가 좀 기록 좀 해놔요. 수능에서도 매우 비슷한 실수를 대부분이 합니다. 모의고사 봤을 때한 실수가 수능에서도 거의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P 오비탈 전자수는 N 애들이 많고 이 e 둘은 같거든. 그런데 같은 게 없이 W, X, Y니까 아, X, Y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XY는 여기인데 P오비탈 전자수가 애가 4개, 5개니까 니가 X고 니가 Y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가 찾는 거지. 대체 문제는 이 Y하고 이온 반지름만 비교하면 좋은데 이온의 전화번호의 이온 반지름이거든. 그럼 이두 개를 이제 Y하고 Z, Z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는 우리가 이두개 동시에 비교는 못하지.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같은 걸로 해 놓고 비교를 들어가는 게 편하거든. n은 이온 되면 2-고 e n은 이온 되면 2+고 e n은 1+니까 그렇지. 이두 개를 먼저 비교하는 거야. 이두 개를 비교하면 이온의 전하는 2로 똑같거든. 그렇지? 그럼 이제 이온 반지름만 비교하면 돼.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온 반지름은 금속보다 비금속이 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아. Y가 더 크다 이거지. 이렇게 비교하면 Y가 더 커. 그런데 그런 Y보다 더 커야 되거든, Z는. 그럼 N은 Z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가 Z? 네가 Z구나 이렇게 치는 거야. 됐죠? 따라서 두 번째 비교할 때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일정하게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보기 좋은 거요 그러면 XYZ니까 A가 마무리 W 되고. 그럼 기억보기. X는 플로리. 맞지? 바닥 상태에서 W의 홀전자 수빵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원자 반지름은, 음, 그렇죠. 금속이 크고, 금속 중에서 왼쪽이 큰 거죠. 그래서 Z, 나트륨인 Z가 제일 크다가 D급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D급 신 거야. 됐죠? 다음. 네, 10번. 뭐, 중화적정에서는 결국, 몰롱도 나오면, 어, 푸피코페 그래서 몰수 구해.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뭐야? 어, 산과 염기에 있는 H와 OH의 개수가 같아. 그런데 대부분이 1가 산, 1가 염기주거든?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산과 염기의 개수는 같아. 그 그거 이용하면 그냥 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야, 이거 X몰롱도 5mm 넣었는데, 0.1만 온거 10mm 넣으니까 중화됐어. 같아 이거야. 오케이? 그럼 몇 개니? 0.1 곱하기 10. 몇개 넣었지? 한 개. 그럼 여기에도 애가 몇개 있는 거야? 한 개. 됐지? 그러면 X 구했잖아. 5mm에 한 개니까 X는 5분의 1. 0.2. 그다음에 밑에도 중화점 같아 이거잖아. 야, 그러면 몇배더 많이 넣었어? 두배더 많이 넣었지? 그럼 중화점에서 양도 몇 배겠어? 두 배지. 근데 x 몰 농도로 똑같은 녀석이거든. 두 배래. 그럼 이건 몇 밀리겠어? 1 0밀지 그렇지? 1 0밀 그런데 부피 구하래, 질량 구하래. 질량 구하래, 질량.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부피를 질량 바꾸려면 부피에다가 뭐? 밀도를 그렇지 곱해. 그럼 여기에 d 곱하면 이게 w인 거야. 이게 w는 얼마? 10d 끝낮지뭐 50D네 그래서 10번 어, 중화적정은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답은 5번 눈에 힘빡 주면 빠바바바박 그러니까 2점짜리지만 오, 11번도 이게 어차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인데 용액인데 내가 용질의 양만 추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0.3몰농도 A, V, 밀인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용액이야 그럼 물을 넣으면 용질의 양은 같겠지. 그리고 용액을 넣으면 넣은 만큼 용질의 양은 증가하는 거거든. 결국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용질의 양이 얼만지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가로의 값은 추가한 A의 부피가 나오거든. 따라서 몰농도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전체 부피를 곱해줘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N은 추가한 양이 아니고 그냥 전체 부피인 거야. 그래서 혹시나 V에 V 넣었어? 그러면 너는 2V지. 너는 2.5V지. 이렇게 놓고 계산했다가 낭패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문제 있는 연습은 조금 해 놓으셔야 돼. 이게 통상적인 거하고가료가좀다르죠 이건 아예 전체 부피를 정말 친절하게 써 놨다고. 전체 부피 쓴 거야, 전체 부피. 그런데 제다 VVV이고. 그리고 가가 누군지, 물인지, 용액인지 그리고, 또, V 구하는 건 아니고, 뭘 농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V를 1로 둡시다. 가실 거 1로. 1로. 오케이? 애도 1로. 그러고 나서 용질만 따져보면, 1 곱하기 0.3이니까, 너 0.3. K 나왔네? 그럼 1.5 곱하기 5니까, 어, 7.5K. K는 지우안 되지. 그치? 내가 V를 1로 깠으니까. 그 다음에 2.5 곱하기 4니까, 너는 10K. 야, 보면 알겠지만, N은 바로, 용질의 양이 얼마? 2.5K가 증가한 거 알잖아. 따라서 나는 용액 넣은 거지 뭐. 그러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용액이니까 너는 물이겠네. 그럼 물을 넣었을 땐 방금 아까 처음 얘기했지. 용질의 양을 같다며. 그러니까 0.3이 7.5K인 거지 뭐. 7.5K. 그러면 여기에서는 2.5K 증가했잖아. 야, 7.5가 아니고 2.5야. 몇 배? 3분의 1 배지? 그럼 들어간 용질의 양도 몇 배? 3분의 1배씩. 그럼 몇 몰? 0.1몰 들어간 것이 뭐. X 구하는 거지. X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럼 나누기 부피만 하면 되는데 부피. 여기서 여기까지 추가로 얼마 넣었어? 1.5가 2.5 됐으니 1로 었지 V는 1로 두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X는 0.1 되지만. 그래서 가는 물이고 X는 0.1. 답은 1번 되는 거 됐죠? 예, 하여튼 11번은 요거, 오른쪽 전체 부피,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다음 12번 넘어갑시다. 네, 12번 갑니다. 12번은, 어, 요, 요, 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요거 활용을 하는 건데, 동위 원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량하고 질량 수를 똑같이 놓잖아 그렇지 따라서 평균 원자량 값은 평균 질량 수와 같은 개념이거든 근데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단 말이야 따라서 평균 잡았을 때 요식은 평균 질량 수는 양성자 수더하기 평균 중성자 수다 요거 활용하는 거죠 뭐 일단은 질량 수가 a 하고 a 플러스 e 있는데 이두 개가 1대1로 있으니까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 또는 평균 질량 수는. a 더 하기 1. 요거의 중간값이지. A하고 A 플러스의 중간값. 그게 80이다. 요거 하나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수가 X가 Y보다 4만큼 더 크거든. 이렇게 한번 해볼까? X는 Y보다 양성자가 4만큼 더 커. 그런데 여기 질량수가 A보다 A가 8만큼 더 크거든. 그럼 뭐할수 있어? 와, 중성자 수는? a 보다 a 가 중성자 수가 4만큼 더 커.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a 보다 a 가 중성자가 4만큼 더 큰데, 에를 10이라고 10으로 까게 되면은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따라서 몇배 시켜주면 돼? 4배. 그래서 너는 44고, 너는 40이고. 그렇지 또는 뭐, 중성자 수를, 에를 n 4, 에를 n 놓고, n 플러스 4대 n은 11대 10이다 해서 n 값 계산해줘도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중성자는 44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중성자 써볼까? 중성자는 애가 44거든.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 알죠? 우리가 동위원소에서는 양성자 수는 같거든? 그러면 왜 질량수의 차이가 생기지? 어, 중성자 수의 차이 생기니까. 따라서 중성자 수의 차이가 질량수의 차이인 거야. 즉, 애 보다 애가 질량수가 이만큼 더 크잖아? 그러면 중성자도 애보다 a 가 이만큼 더큰 거죠, 뭐. 그래서 애는 중성자가 44고 애는 46 되는 거고, 이두 개가 1대1로 있으니까 평균 중성자는 얼마? 예, 45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진량수 80은, 요값 80은, 어, 중성자 수, 평균 값 45에다가 거기에 양성자 수 더한 거니까. 됐죠? 요식 그대로 쓴 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수는 얼마? 35다. 요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1 2 번은 짱뭐 처음부터 양성자 뭐, 뭐 문자 놓고 풀면 되게 복잡하니까 요 개념들 요거 활용하자 이거예요. 됐죠? 쉽죠? 예.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이게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인데 뭐 매우 심플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년도 마찬가지지만 수능도 그 금속 반응에서는 금속은 양이온 되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양이온의 전화량총합이 일정하다 그것만 활용할 수 있으면 돼 문제에서도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라돼 있거든 내가 뭐 추가로 양이온 넣은 것도 없고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양이온의 전화총합은 같고 여기는 이온 이 e 플러스가 몇개 있지? 여섯 개가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는 전체가 플러스 6인 거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 6돼야 되는데 Y이온이 몇개 있냐 하면 네개의 Y가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6, 2, 아, x, 2 플러스가, 6, 2, 12, 아, 6, 2, 12지, 12. 큰일 했네 따라서 y는 몇 플러스? 3 플러스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x는 2 e 플러스에서 금속 x로 산화수가 2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그거 묻는 것이 기억복이고. 자, 산화제냐? 제자 들어갔으니까 환원됐냐 묻는 거지 뭐. 그럼 내 n은 산화수 0에서 3으로 증가했잖아. 그럼 뭐? 산화됐으니까 무슨 제 환원제. 그래서 요거 틀린 말이고. 다음에 Y이온의 산업수는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3이다. 그래서 이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고 금속반응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양이온의 전화량 종합이 일정하다. 그걸로 그냥 식세오시면 바뀐 현재 교과서상에서 나온 수능문제까지는 그건 가볍게 다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배치를 통해서 XYZ 원소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건데, 여기 14분급 정도 문제면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 주기율표와 전자배치가 붙어 있는 그 형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X는 탄소야, Y는 누구야, 그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다른 친구들보다 좀 편안하게, 좀 약간 더 빠르게 풀수 있는 거고, 뭐 그게 좀 힘들다는 친구는 그냥 그리세요. 이거 그리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지? 주기율표에 맞춰가지고 1s, 2s, 3s, 2p, 3p 그리시고 수헬리벨붕탄질 3, 플레한 다음에 풀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x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4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위치부터 여기 요 사이에 x가 있는데 밑에는 오비탈하고 홀 전자잖아. 홀 전자는 0, 1, 2, 3고 그 중에 한 개고, 그렇죠? 뭐 0이 아니니까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오비탈 수도 자연 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요 중에서 일단 전자가 있는 오비탈이 두 개. 아 그럼 두 개면 요 위치인데 홀 전자 n은 빵이거든. 1빵, 써줄까? 10, 12, 3, 2, 1, 0. 따라서 n은 x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럼 그 다음에 뻥튀기 시키는 거야. 4하고 2. 그럼 오비탈 4개, 하나, 둘, 셋, 넷요 위치에서 홀 전자가 두 개인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고. 뭐. 그래서 x는 아너구나 위치하고 딱 찾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되면 삼세배 시켜서 6하고3도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에 홀 전자 3 없잖아, 그렇지? 다음에 y는 s 오비탈에 전자가 여섯 개니까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비탈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잖아. 그럼 오비탈에 일단 여섯 개니까 6, 이부터 출발하고 그럼 여섯 개인데 여섯 개면요 위치거든 홀 전자가 1도는 빵이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러면 n은 아닌 거고, 그럼 3배 시켜서 9개, 3개 맞추면 되죠. 그럼 홀전자 3은 딱요 위치밖에 없으니까, 오비탈 개수가 9개인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것만 확인하시면, y 위치는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잡는 거야. 됐죠? z는 오비탈 4개, 홀전자 하나부터 가면, 하나, 둘, 셋, 넷, 요 위치니까 겹치고, 홀전자 2개니까 안 맞지. 그러면 이제 너 아니구나 하고 8하고 있으시면 오비탈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위치에다가 홀전자 두개니까 맞잖아 그래서 Z는 여기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냥 보고 그대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찾았으니까 보기는 별거 없죠 그래서 X가 탄소냐 맞죠? 수헬리벨붕탄 다음에 Z는 3주기 원소, 두개가 3주기니까 니온도 맞지 원자가 전자수? 오른쪽이 크잖아. 18쪽 빼고. 따라서 Y가 Z보다 크다. 디곱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니 D가 되는 거예요. 자. 예 15번은 음... 재미 두 가지 풀이를 안내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힘빡 주면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하고 연습을 할 때는 두 가지 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왜냐면 후자의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 경우에만 이렇다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문제 풀다보면 많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히 좀 챙겨가셔야 되고, 첫 번째는 첫 번째대로. 뭐 내가 문제 풀다가 그런 길이 잘안 보이면 꾸역꾸역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첫 번째 방식은 수식을 이용하는 거, 식이용해서 그냥 쫙 방정식이용해서 푸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1g당 탄소의 질량 요값 가지고 하는 거두 개로 갈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우리가 H하고 EH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보가도로 법칙은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A보다 A가 몰수가 두 배야 야 여기 N 더하기 0 2 m 넣었는데 이 새끼를 넣었더니 두 배가 됐다는 건이 녀석의 몰수와 이 녀석의 몰수가 같다 이거지 따라서 n몰수는 얼마지? 야, 똑같이 n 플러스 0.2몰에 C2H6가 들어갔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1g당 탄소의 질량 1번 풀이대로 가면 1g당 단위 질량당 탄소의 질량, 단위 질량당 탄소의 개수하고 같은 거거든? 따라서 이걸 내가 식으로 쓰면 단위 a당 b는 식이 뭐야? a분의 b잖아. 따라서 n은 질량분의 탄소의 질량 또는 탄소수 이 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가와 나가 갖다 되어 있거든. 잘 보시면 가에도 질량 나와 있고, 나에도 전체 질량 나왔거든. 그러니까 질량분에 탄소수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질량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바로 탄소 개수가 떨어지는 거지. 오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일반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질량이 1대2니까. 요 값은 같다면서, 그럼 질량이 1대2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탄소수도 1대2구나. 그럼 여기에 탄소수보다 이걸 넣었더니 탄소가 두배 됐다는 건, 여기에 있는 탄소수와 여기에 있는 탄소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하나 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탄소 개수에 대한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탄소 몇개 있어? 0.2, 탄소가, 분자당 탄소가 A개 있으니까, 0.25이면 0.2A, 그리고 밑에는 탄소 4개짜리가 n몰이 있으니까 4n 내가 이거는 탄소 2개짜리를 n 더하기 0.2 넣었으니까 2n 더하기 0.4 그래서 탄소수에 대한 식 하나 뽑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질량에 대한 식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의 전체 질량이 W고 이 집어넣은 이 녀석의 질량도 W거든 그럼 질량 갖다 이용하시면 자 왼쪽 거는 분자량 얼마죠? 음 12a 더하기 4죠. 12a 더하기 4인데 0.2몰 있으니까 0.2 곱하기 12a 더하기 4 그리고 밑에는 탄소가 원자량 12,4니까 48 그리고 수소 10개니까 10, 그럼 58 분자량 58짜리가 n개 있으니까 58n n은 분자량이 얼마죠? 30짜리죠? 그럼 분자량 30짜리가 n 더하기 0.2 있으니까 30n 더하기 3,2,6. 그래서 두개연립을 해서 a 구하고 n 구하고. 그리고 a 하고 n만 구하시면 이게 질량 w니까요. 그렇죠? 대입하시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것도 하나 좀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는 자 갑니다. 2번 우리가 단위 질량 문제 처리할 때 상당수 문제가 구성 원소가 두 종류로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A하고 B로 구성된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된 게꽤 많았었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는 A분의 B 또는 B분의 A 이 값을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 자료에서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A의 질량분의 B의 몰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체 질량분의 A의 몰수, 전체 질량분의 A질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땐 어떻게 자료가 나오든 a분의 b 또는 b분의 a 이 값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그런데 얘도 탄화수소거든 구성원소가 탄소하고 수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그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g당 C의 질량 같은 질량에 둘다 1g씩 딱 취했을 때 C의 양이 가와 나에서가 같대 오케이. 요 값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그럼 1g당 C의 질량이 양쪽이 같으면 C하고 H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둘다 합쳐서 1g이야. 그런데 1g에 들어있는 C의 양이 같아. 그럼 1g에 들어있는 그렇지. 수소의 양도 같지. 그 얘기는 뭐? 아, 얘는 두개 비구했을 때요 값이 같다 이거야. 탄소수 분의 수소의 수의 비가 똑같다고. 야 그러면 이거 봤을 때 n은 a분의 4 아이휴 뭐 그, 그, 해놓자고 n은 4분의 10이잖아 탄소 수분의 수수수 하면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c분의 h가 평균된 값인데 이게 같은데 가에서는 a분의 4는 일단 빼놓고 4하고 10이잖아 4하고 10이니까 탄소 2개에 수수 5개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내가 이 새끼를 집어넣은 거야 탄소 2개에 수수 6개짜리를 집어넣은 거야 원래, 여기에 있는 C분의 H 값이나, 오케이? 그런데 이거, 여기에 있는 C분의 H 값이 같다는 건, 여기에 있는 C분의 H 값하고, 집어넣은 이 녀석의 C분의 H가 같아야지, 두 개가 같아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야, 섞기 전에 C분의 H하고, 섞었을 때 C분의 H가 같아? 그런데 이 녀석의 비율이 이거 여기에 있는 탄소분의 수소개수비율과 다른 거 넣으면 당연히 여기도 비율이 틀어져 버리겠지. 그런데 이걸 넣었는데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C분의 H값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건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가에 있는 C분의 H나 여기에 있는 C분의 H나 같다 이 뜻이야. 그 얘기는 내가 추가로 집어넣은 이 녀석의 C분의 H값은 원래 가에 있는 값의 평균값, 딱 중간값이라 이거지 뭐. 그러면 초기에서 남아있는 게 A분의 4거든. 그럼 내가 추가로 넣은 건 가에 있는 이두 개의 이 사이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맞죠? 오케이, 딱 중간은 아니더라도. 그 얘기는 2분의 5보다 얘가 크잖아. 그럼 A분의 4는 A보다 커야 되는데, A는 1, 2, 3, 4 중에 한 개거든. 따라서 A는 1, 2, 3, 4 중에 한 개인데, 2 이상은 A보다 작아지니까, A보다 작아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A는 얼마? 1이다. 이게 눈치껏, 아, 이거 A1이구나. 바로 칠수 있다고. 뭘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위 질량당 C의 개수가 같아? 그런데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평균값 잡았을 때 C분의 H는 같아야 돼. 그럼 C분의 H가 같아. 이걸 집어 넣었는데 C분의 H가 같아? 그럼 이 녀석은 이두 개의 중간 값이겠네.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겠네. 그런데 N은 1분의 3, 3이고, N은 2.5니까 A보다 큰걸 넣었거든? 그러면 N은 C분의 H가 A보다 더 커야 돼. A보다 더 커야 되고. 그럼 3보다도 커야 되니까 s m a l 는 얼마? 1이구나 하고 바로 a를 눈치껏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15번은 이두 가지 좀알아놓으시면 단위 질량당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폼중한 개니까 꼭이 문제 말고도 써먹을 것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조금 반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만 구하면 되죠. n값 구해가지고, 됐죠? 또는, 뭐, 이게 평균 내가지고, 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평균이 얼마니까, n은 얼마야. 그렇게도 뽑아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좀더 머리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식 넣어서 바로 계산 들어가 버리자고. 계산할까요? 그러면 n은, 자, 7년 갑니다. w, w는, w만 계산하면 되니까, n은 얼마 나오지? 30n. 플러스 326. 여기 w는, 이거 분자량 16이죠. n은 분자량이 58이고 따라서 16 곱하기 0.2니까 얼마 나오니? 3.2 플러스 여기는 58n 음, 내가 계산 제대로 한거 맞지? 그러면 요거쓱 넘어가면 28n은 요거가 2.8 떨어지니까 예. n은 0.1 그래서 n이 0.1이니까 n은 3 그럼 3 더하기 6이니까 w는 얼마? 9 이렇게 계산하시면 은 되죠. 됐죠? 음. 예, 네, 여게 15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요 16번은, 음, 요게 실제 값이면 바로 뭐 h 곱하기 oh 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 값이니까 상대 값은 무조건 두개 비교하라 이뜻이거든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가장 기본은 h하고 oh의 곱은 25도씨니까 10에 마이너스 14승이고, 그리고 뭐 ph 더하기 poh 는 14다 이거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거죠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음, P값 농도가 10에 4승배가 되면 P값은 빼기 3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8승배가 8승 되면 P값은 더하기 8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서 음, 내가 이 식을 내가 정리를 하면 OH로 몰아버릴까? 분자 쪽으로? 그러면 얘는 OH의 제곱에 10의 14승 떨어지는데 결국 이 말이 뭐냐하면 OH의 제곱이 몇대 몇이냐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이값 가지고 두 가지를 뽑아낼 건데 참고로 왼쪽엔 OH 쓰고 오른쪽엔 pH를 쓸게요, pH. 오른쪽에 왼쪽엔 pOH, pH. 그러면 이 OH의 제곱이 10의 몇 승이지? 8승이잖아요. 그럼 OH의 제곱이 10의 8승이니까 OH는 10의 4승. 10에 더하기 4승. 그럼 P값은 얼마? 예, 빼기 4구나. 요거 하나 뽑아내시는 거고. 다음에 세컨드 두 번째. 애가 OH가 더 진하잖아. OH가 더 진하다는 건 애가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거든. 그럼 애가 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OH고 너는 H고. 그리고 여기에서 H의 농도가 이거거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건 그렇지 pH죠. 그럼 pH는 얼마? 5. 이제 끝났죠? 이제 돌리시는 거야 그래서 요두개 합이 14니까 n은 9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 빼기 4 하면 되니까 n은 5가 떨어지고, 그치? 그리고 합쳐서 14니까 n은 9가 떨어지고, OH의 농도를 쓰라 이거잖아요. 그럼 n은 pOH가 오니까 기억을1 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쫙! 그래서 이것도 스피디하게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갑니다. 기억, 해결됐죠? 니은도 해결이 됐지, 10의 마이너스 5승. 가, 나를 모두 섞었어. 그러면 가에서는 이건 애는 물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산이 만들어낸 건 이거고 이것도 물이 만들어낸 거지. 염기가 만들어낸 건 이거고. 그럼 우리가 섞었을 때 중화반응에서 양적관계는 몰수가 중요한 거니까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에 곱하기 부피.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에 곱하기 부피가 몰수거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H의 몰수가 OH의 몰수의 10배잖아요. 농도는 같은데 부피가 10배니까, 그렇지? 따라서 두개를 섞었을 때 액성은 무슨 성? 염기성, 그렇지? 아, 산성, 수소가 더 많으니까, 얘가 어, 더 많네. 두개를 혼합하는 산성이니까 7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16번, 17번 갑니다. 자, 4개 원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인이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1 2 3 가지고 애가 누군지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료가 다주어지면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분의 2 투가 커1족이 투분의 3가 커2족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애는 군데군데 자료를 줬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냐 하면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는 그거야. 이 m 분의이 m 플러스 1 또는 갑자기 꼴찌 위치에서 일동으로확 올라간 거. 그 녀석을 일단 한 가지 정도는 건져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가 다안 풀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져낼수 있는 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것들은 이 원은 이원끼리 비교, 이 2는 이 2끼리 비교, 이 3는 이 3끼리 비교. 끼리끼리 비교를 해 가지고 야, 이때는 네가 더 커. 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이원화 에너지 나왔을 땐첫 번째 확 증가한 걸로 하나 뽑아내고 나머지는 끼리끼리 비교. 이원끼리, 이 2끼리, 이 3끼리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W를 보면 갑자기 확 증가해 눈에 띄잖아. 그니까 러 E1인데 E3 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야. E3라는 건몇칸 뒤로 가지 원래 족에서? 두칸 뒤로 가거든. 그 원래 족에서 두칸 뒤로 갔을 때 N은 18쪽 위치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N은 거의 꼴찌 위치에서 1등 위치로 가버리는 거야. 따라서 W로 예상할 수 있는 건 누구? 아, 마그네슘이구나. 봐. 한 가지 거쳐졌잖아. 그럼 이제 한 가지가 걷어졌으면 그다음부터는 보기 좋겠어 줄게.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Q, IN 규소하고 i 이 있는데 애가 W거든? 그럼 이제부터는 E1은 E1끼리 E2는 E2끼리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E1은 이렇게 되잖아 2, 3갈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애는 4, 5니까 올라가고 그쵸? 그런데 쵸그 E1에서 애가 마그네슘인데 L 보시면 Y는 a 보다 작아 그럼 이원값이 마그네슘보다 작은 건 알루미늄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Y가 알루미늄이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번째 뽑아내고. 그럼 세 번째는 이두 가지만 뽑으면 되거든. 남아있는 건 X하고 Z밖에 없어. 그럼 X하고 Z가 나온 건요 값밖에 없으니까 E2죠. 그러면 E2만 비교하면 E2는 원래 쪽에서한 칸만 뒤로 가면 되지 않니? N은 14족이니까 13족 위치로 가고 N은 15족이니까 14족 위치로 가거든. 따라서 E2는 인이 주소보다크시 따라서 Z가 X보다 크니까 Z가 인이고 그 다음에 규소는 X. 그래서 4개를 다 찾으시면 돼. 어쨌든 간에 확증가 한가 필요한가 한 가지 필요할 수 있으면 걷어내고 나머지는 끼리끼리 비교하는 거야. 기억 Z는 인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원자 반지름은 W하고 Y 비교하는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3주기 금속이잖아? 원자 반지름 이쪽이 크고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도 이쪽이 크죠 따라서 W가 Y보다 크다, ㄴ은 맞고 다음에 득은 이1은 X하고 Y 비교하는 거지 X하고 Y, 이1은 N은 1 3족위치고 N은 1 4족위치니까 올라가잖아 따라서 X가 Y보다 크죠, 득은 맞네요 그래서 답은 ㄴ, ㄷ 되는 거야 별거 없죠. 다음. 자, 금속 X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인데, 이거를, s m a 얼마고, s m p B 얼마고, C 얼마고, D 다구하려 하면 좀 피곤해지거든, 약간. 그런데 N은, 어, M하고 N만 구하면 된대. 밑에 보기 위해서, MN. 그러니까 M이, X는 몇 M, 몇 M 플러스냐. Okay?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희온이니까 이 꼴로 놓고 풀어볼까? 라고 했는데 A, B, C에다가 D에다가 좀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산화수 감만 계산하면 되거든 따라서 이거 쓰려고 첫 번째 주어진 자료대로 Y의 산화수는 이만큼 감소했대 X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증가한 원소의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원소의 산화수 총합이 같다. 그니까 러 저기 식에서는 이온 나왔어. 보통 통상적으로 이온식 나왔을 땐 전, 뭐냐, 좌우의 전화량이 같다. 그걸 이꼴 써가지고 푸는 게좀 편할 때가 많은데, 얘는 그렇진 않은 거야. 화학 반응식 개수를 다 구하라 하면 그렇게 할 수, 그게 좀더 낫죠. 편하긴 한데, 얘는 m하고 n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산화수법으로. 그래서 y는 감소했대. n 플러스 1. 그리고 X는 M에서 M 플러스 2로 이만큼 증가했지. 자, 이꼴 준비해야죠. 그때 산화제는, 산화제는 산화된 거, 아니죠. 산화제는 환원된 거, 산화수가 감소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산화제고, 이게 환원제인데, 산화제와 환원제의 몰수비가 참고로 잘 봐야 돼. X 하나, Y 하나인 거야, 알겠지? X 하나, Y 하나, 원자수. 그 몰수비가 2대 2M 플러스 1이래요. 그러니까 A가 2면, A는 2 m 플러스 1이다 이거지. 이걸로 첫 번째 M과 N의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 있어. 1, 1 지워지니까 아, N은 2M이구나. 됐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용하는 것이. A가 이만큼 감소했대. 여기서 Y의 산화수 얼마예요? 산소가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N. 그러면 합쳐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2N 마이너스 1 떨어지면 돼. 그런데 이 녀석의 산화수가 2n-1인데 이만큼 감소했대. 빼줘야지. n 플러스 1. 그게 바로 요 값이다. 그럼 뭐 나와요? 두 번째. 아, 이 녀석의 산화수 m은 저기서 저거 빼면 돼. n-2. 그런데 n이 2m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m은 얼마? 2 떨어지는 거네. 그래서 m이 2니까 n은 얼마? 4. 그래서 m 더하기 m만 구하면 되니까, 산화수법 이용해서 푸는 게좀 편하다. 그죠 음. 그래서 답은, 예, 6대죠, 6. 다음 갑니다. 예, 19번.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인데, 뭐, 쉽죠, 이거는. 그죠 그니까, 문제가 구성이 전체 기체 품이 나왔거든? 그럼 전체 나왔으니까, 뭐, 여기쯤에다가 전체 변화 를 준비하시고. 뭐, 이거 부피 B잖아요. 그럼 B니까 비는 까버려야지. 그러니까 9개가 8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보기 좋게 내가 여기다가 니를 보기 좋게. 반응 전 부피. 그다음에 여기쯤에다가 반응 후 부피 한번 써볼까? 그리고 B는 뭐 이게 9대 8이고 이게 5대 4지. 이렇게가 8대 사는 건 모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까. 문자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애가 9개, 애가 8개 이렇게 써놓고. 자, 그거에 따라서 A는 전체 변화 마이너스 1이구나 써놓고 변화에는 동그라미,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A하고 B하고 합쳐서 전체 9개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건 7g, 1g이니까 나중에 왼쪽에다가 7g에 해당하는 A는 몇 개냐? 1g에 해당하는 B는 몇 개냐? 그거 써가지고 그걸 써야지 밑에 B의 분자랑 A의 분자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문제의 구성은 A, B 합쳐서 몇 개야, 그값하고 다음에 부피 B 줄 테니까 알아서 맞춰봐, 그값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E에서 B는 모두 반응했다. 2g 반응한 것이 이런 걸 이용해서 변화량의 B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 이런 거야. 됐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3은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봐도 돼. 1, 2가지고 최대한 화학 반응식 개수부터 다 뽑아내라 이뜻이거든 그러면 7g, 7g A는 같은 양 넣었거든. 그런데 B를 2g 넣었는데 B가 다 사라졌어. 그럼 눈치껏 여기는 똑같은 A인데 A의 양은 똑같은데 B를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 이거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B가 다 사라졌겠지. 요 정도 눈치는 좀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잖아. 그렇지 변화의 B는 B래. 따라서 여기는 전체 변화 얼마? 마이너스 2고. 그럼 얘 마이너스 2니까 왼쪽과 오른쪽 전과 후의 차이값이 2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얘를 5, 4하면 1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럼 2가 되도록 하려면 그렇지, 두 배로 뻥튀기 시키면 되지. 따라서 두배 시켜서 너는 10이고 너는 8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2준 e 거지. 이제 요걸로 뽑아냈으면, 이제 두개 관계 뽑아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각각 몇 개인지 뽑는 거야. 그러면 A의 양은 7g으로 같은데 B를 1g 더 넣었거든. 1g 더 넣었더니 한개 증가했어. 와, B 1g이 한개구나 그래서 왼쪽에다가 B의 개수너 1개야. 너는 두개야 너는 4개야. 퇴치. 그리고 합쳐서 9개니까 너는 8개야. 너는 10개니까 8개야. 7g이니까 8개야. 그럼 합쳐서 여기 는 전체 개수는? 그렇지. 12개야. 뭐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기억까지도? 야 그러면 여기서 1대2니까. 아, 전체 변화도 가야겠구나. 자, 여기 동그라미 치면 이게 B의 개수지. 이건 질량이고 질량 개수. 개수. 그럼 여기 B가 하나 반응할 때 전체는 마이너스 1 저기 동그라미가 B의 개수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변화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3에서 1 빼면 되니까 스몰 C는 이 떨어지는 거고 뭐다 됐죠? 이제 뭐, 뭐 스몰 C를 구하는 말은 없네 안 그래도 풀겠다 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1대 2니까 1대 2 반응이니까 누가 다사라져야 여기는 얘를 다 사라지네 그럼 봐봐 1 변하면 1배4 변하면 4 빼. 그럼 여기서 4 빼면 n은 8이야. 그러면 이제 a의 분자량, 저걸로 쓸까요? 8개가 7g이니까 a의 분자량 8분의 7. 그리고 b의 분자량 1개가 1이니까 b의 분자량은 상대값 1. 그리고 키역은 12분의 8이죠. 전의 부피분의 후의 부피니까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그럼 슥슥 치워지니까 12분의 7. 그쵸? 뭐 c는 뭐 묻지도 않았네요. 뭐 실은 몰라도 우리가 이 동그라미에 b 가지고 바로 풀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음. a 하고 b의 개수는 나왔잖아. 차라리 a 개수를 스몰로 이루어주는 게 나을 뻔했겠다. <웃음> 예, 그래서 19번은 12분의 7 답은 예, 1번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만. 화합 반응식 기본 물어본 거. 다음, 자, 이거는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인데, 음, 그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맨 처음에 볼거 이가가 있냐 없냐. 있잖아 여기 x 그렇죠? e 플러스 위치. e 위치가 2 e 플러스 위치 그 그렇죠? 다음에 z2 마이너스 요 위치가 2 마이너스 위치 2가가 있구나 그 다음에 2가 나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라든지 등등등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온수 B자료가 나온 거야 그럼 이온수 B는 우리가 전부 다 1가일 때는 저에다 1 곱해서 반반 나누면 되거든 그런데 2가가 있으면 2가가 한 종류야 그럼 한 녀석한테 1를 곱해서 반반 나누시고 이처럼 이가가두 종류야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해서 반반 나누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2플러스고 e 하나는 2마이너스니까 e 2를 곱한 값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이온수는 그렇게 전하균형을 맞추면서 또 하나 봐야 될게 뭐? 종류도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세 종류거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X하고 Y하고 Z인 거야 그러니까 애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X 다는 중성인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H, H니까 여기 하나 좀 지워놓을게요. H 두 군데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예, 이가가 두 개니까 두 녀석한데 이 곱해서 반반 나누는 거. 그럼 해보면 애는 딱 정해져 있잖아. 여기 여기 이 곱하면 이렇게 반뚝 나뉘어지니까 2, 2, 사2 더하기 이니까 4그렇 그러면서 한 종류 그리고 두 종류니까 애가 양이온 돼야 되겠네 이 e 플러스로. 그리고 B는 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E 쓰시고. 됐죠? 그 다음에 1, 2 아, 마이너스가, e 어, 너 하나 쓰시고. 그럼 여기에 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N은 알 아, 구경꾼이니까 부피에 비례해서 이거 4 쓰시고. 이제 나머지 맞추면 되는데. 맞추면. 여기 보니까 전체 양의 원수 나와 있죠? 나는 지금 전체 양이온 애밖에 없는데, 얼마라고 썼어? 2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 애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그럼 2배니까 애는 4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리고 애는 1대1대2대3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건 거지. 1대1대2하고 3 나오면, 1, 1, 2, 3이 나오면, 2가가 2개거든? 그럼 이가가두 개면 여기 이 곱하고 여기 이 곱해서 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그 이거 합치면 6이고 이거 다 합치면 6 나오니까 그런데 또두 번째 방법은 음 여기에 이 곱하고 여기에 이 곱해서 이렇게 붙이면 2 더하기 3이니까 5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4 더하기 1이니까 5이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를 곱해야 되느냐인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여기에 있는 거지 양 이온이 네 개래. 그런데 애가 벌써 네 개잖아. 그럼 뭐지? 애 없다 이거지. 애는 없다고. 오케이? 그럼 뭐야? 아이 새끼는 이온이 양 이온 한 종류, 음 이온 세 종류로 나뉘어 가야 되겠구나. 양 이온 한 종류, 음 이온 세 종류. 따라서 아 밑에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네가 양 이온이고 이쪽이 음 이온이다. 됐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양 이온은 4. 여기서는 3이라고 돼 있고 3이 아니고 4로 바꿔줘야 된대. 그럼 죄다 이 값에다가 몇 배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3분의 4배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3분의 4배. 그러면 내가 여기 1 마이너스가 1, 1 있는데 거기에 3분의 4배 시켜야 되니까 n은 얼마? 3분의 4. n도 얼마? 3분의 4. n은 얼마? 3분의 2 마이너스니까 3분의 8. 됐죠?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기억만 쓸게요. 질문이 기억만 묻는 거니까. 자, A하고 B. 농도비 물었습니다. EA는요, 부피분의 몰수니까 15분의 2. 저기 B는요, 부피분의 구경권위원회 몰수니까 15분의 1. 그러면 저기에서 EA가 15분의 2니까 A는 15분의 1. B는 15분의 1. 따라서 A분의 B는 같죠? 1 나올 거고. 다음에 기억은? 부피가 몇 배냐 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몇 배냐한테 기억은 15 곱하기. 이때 부피는 넣어준 몰수의 비례잖아. 그렇지 구경권 이온수의 비례. 그럼 2가 3분의 4 됐으니 몇배 됐어? 2분의 요거. 그니까 러 3분의 2배죠. 그러면 3, 5, 15, 5, 20 해서 10, 요렇게, 짠! 하고 나올 거야. 이것도 뭐 쉽죠. 뭐.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 이 연수 B 나오면 총료 보시라. 그리고 희가가 몇 개인지 해가지고 전하 균형으로 나누시라. 그 문제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애로 해결한다. 그것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슬슬슬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오, 끝났다. 음. 자, 이걸로 우리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고했어!